오행간의 만남에서는 두 가지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상대에게 전해주는 생의 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극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작용으로 이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또 변화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행의 생작용 또는 극작용이라 하지 않고 상생과 상극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번 시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생과 상극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목, 화, 토, 금, 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어, 시작을 의미하는 목의 에너지가 화를 생하고 또 화는 토를 생하게 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어, 생합니다. 수는 마지막으로 목을 생하게 되어서 하나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목과 토 사이에 만약 화가 없으면 화를 생하려는 목의 에너지가 토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오행들도 마찬가지로 화와 금 사이에 토가 없으면 화는 금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행별로 일어나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의 상생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화를 만날 때 상생작용이 일어납니다. 목이 화를 만나게 되면, 목은 자신의 에너지를 화에게 줍니다.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를 받는 오행은 자신의 성질을 더욱 잘 드러내게 되는데, 화의 경우는 목의 생을 받을 때 확산하려는 성질이나 또 가지고 있는 열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 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 더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 모닥불에 장작을 넣으면 어, 불길이 세지고 열기도 강해지는 것을 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목생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 두번째로 화는 토를 만나면 자신의 에너지를 어, 토에게 어, 계속 주게 됩니다. 토는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무엇이든 자신이 어, 이렇게 키워내려는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의 기운이 이런 그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키워내려는 토의 기운을 어, 토의 성질을 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 얼어있는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기 힘이 됩니다. 이때 화기가 전해지면 땅은 이제 숨을 쉬면서, 숨을 쉬면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는 금을 만나면 자신의 에너지를 금에게 주게 됩니다. 모든 금속들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토의 성질에서 단단한 금의 성질이 나오는 도자기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술을 만날 때 상생작용을 합니다. 음, 깊은 강물도 시작은 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의 성질인 차가운 기운이 어, 새벽에 이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이 금생수의 모습을 어,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 수는 목을 만나 상생작용을 합니다. 어, 수생목의 모습은 물을 이용한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또 수를 나타내는 씨앗에서 모든 식물이 나서 자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의 모습은 자연의 순리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만약 태어난 오행의, 오행의 상생의 형태가 많다면 어떤 문제점을 순리적으로 또원만히 해결하려는 성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 상극의 형태가 많은 사람은 어, 해결을 할, 어, 해결을 볼때 어, 싸워서 어,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 상극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기의 음, 토를 만나면 어, 모기의 에너지는 토를 공격합니다. 어, 나무의 뿌리가 어, 땅을 헤집고 또 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하는 모습이 어, 목극토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토가 사람의 장기 중에서 위에 해당합니다. 어, 그래서 어, 사람의 경우 생일오행에 토가 목의 공격을 받는 형태이면 어, 위장이 약하거나 위장에 관련된 질병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화는 어, 금을 공격합니다. 철이나 보석이 어, 물에 녹거나 그을리는 모습이 화극금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금은 사람의 장기 중 폐와 기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폐나 기관지가 약해지고 또 폐나 기관지에 관련된 병이 잘 걸리게 됩니다. 기관지염이나 염미, 천식, 폐렴 같은 것이 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는 술을 만나면 술을 공격합니다. 어, 흙은 어, 물을 가두고 썩게 만듭니다. 만약 물이 고이고 썩으면 어, 그 물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토국수라고 합니다. 어, 이때 어, 수는 신장에 해당하는데 어, 생일 오행에서 수가 공격당하는 경우 신장의 어,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어, 관련 어, 질병이 어,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금이 목을 만나면 또한 상극작용이 일어납니다. 금이 목을 공격하게 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낫으로 풀을 베는 행동들이 금극목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목은 인체에서는 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금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간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스태미너가 약해지는 어, 영향까지 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수는 어, 화를 만나면 어, 상극작용이 일어납니다. 물이 이제 불을 만나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어,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화가 심장에 해당하므로 어, 수곡화의 형태가 만약 생일오행에 생일 있다면 어, 심장이 약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생이나 극이라 말하지 않고 상생상극이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작용 중 생의 작용을 상생이라 하는 것은 다른 오행을 생하는 작용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보면 수생목의 경우 물이 나무의 성장을, 나무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물의 속성은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무를 매개로 해서, 어,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 경우, 물은 나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또 토를 공격합니다. 나무가 생하는 목이 토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 목이 있으면 목이 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 자신을 공격하는 토의 기운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어, 내가 어, 수가 목을 생하게 되면 은그 영향으로 어, 토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생작용을 상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어, 상극의 경우는 어떤 음, 세력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어, 수가 모기 없이 화를 만나면 어, 수는 화를 바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의 에너지가 만약에 5라고 하고 화의 에너지가 50이라고 할때 어, 공격하는 수보다 화의 에너지가 훨씬 어, 강한, 강한 전제에서는 어, 화를 공격하러 들어간 수가 오히려 화의 그 기세에 밀려서 어, 자기가 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공격당하는 쪽의 세력이 공격하는 어, 오행의 세력보다 월등히 강하게 되면 오히려 공격하는 오행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음, 상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어, 금극목의, 금극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금의 기운보다 목의 기운이 월등히 강하게 되면, 어, 금의 기운은 목을 공격하러 가야 되지만, 목의 기운에 밀려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목의 상징이, 어, 목의 기운인 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금의 기운인 폐가 약해지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과 불이 만나면 아무리 불의 세력이 강하고 물이 약하다 하더라도 공격하러 가는 쪽은 언제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공격하러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나의 오행, 어, 아그 그래. 다음 시간에는 어, 그러면 나의 생일 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또 나를 나타내는 오행은 무엇인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 되십시오.